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영상일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아... 영상일기라니 하루에 꼭한 번씩 올리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음. 그래서 올려야 된다. 즐겁다. 하... 오늘은 뭐 얼마 못 가는 게 현실? 어그렇지 않아. 난 이거 365일 꼭 찍을 거야. 듣고보라고요? 음. 단지 오늘 얘기 주제가 없어서 그랬네? 어... 반려동물 얘기를 해볼까? 반려동물? 새벽에 일을 하면서 말이야 유튜브로 강형욱 훈련사 아저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에, 개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고양이도 그렇고, 개뿐만이 아니고, 고양이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뭘 키운다는 입장이 되면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야 되거든? 어, 동물이, 사람이랑 지능이 다르잖아요? 개들을 그니까 강하지 말고 걔네들 걔네들을 만약에 키우면은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키워야 돼요 그래야 되더라고 음악 좀 틀고 녹화 하자 그쵸?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동물들이 이제 자기보다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생긴 게 굉장히 귀엽고 멋있고 특히 앳돼 보이니까 동물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귀여운 걸 많이 키워 사람들이 그... 동물들 이건 좀 반려동물에서 약간 좀더 벗어난 주제인데 그 멸종위기 동물들 보면은 항상 작고 귀엽고 그런 것들만 보호하려고해 이걸 딱 봐도 알겠죠? 사람들은 외모를 참 많이 봐 멸종위기종에도 진짜 더럽게 못생긴 애들이 엄청 많거든? 근데 걔네들은 진짜 이런 멸종위기종인 거를 알고 보호하자는 취지를 이제 지닌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막 보호하려고 하지 막개 보호단체 이이 이, 이기적인 이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녀석들은 그런 게 아니야 진짜로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보다 이제 약하고 귀엽고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키우는 입장이라도 실수를 할때 그런 게있어 막 보호를 해주려다 보니까 그 해당 반려 개체에 대한 특성, 특징, 습성 그런 거를 모르다 보니까 사람처럼 대하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큰일이 생기죠 개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니까 그 훈련 반복 숙달이 되지 않은 그 유전자 개체가 남아 결국에는 중성화 수술도 못해버린 거는 그렇게 씨를 뿌리게 되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뭐잘 키우다 죽으면 모르겠는데 또 씨를 뿌리게 되면 그런 애들이 또 많이 튀어나온다고 그런 걸또 걱정을 해요 이게 또 말이 안 되거든 동물을 나중에는 독립을 하면은 나는 새나 토끼를 키우고 싶어 갑자기 뜬금없지만 응. 개도 키워봤고 어렸을 때어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에 고양이도 키워봤는데 이거는 마미손이 자기가 못 키우겠다고 다른 사람 줘버렸어 나는 키우고 싶었는데 그 냄새를 냄새랑 털을 감당을 못하시더라고 어. 그거는 정말 자기가 먼저 키우자고 했으면서 그렇게 포기를 하는 거는 음, 나는 정말 실망을 해버렸어 나는 대체 어떻게 키워진 거냐? <웃음> 그거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파충류는 막 부르면은 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사람을 따라주는 그런 거 나도 그런 거 키우고 싶거든 그래서 보니까 어, 새랑 토끼를 많이들 키우더라고 토끼는 또 똥도 치우기가 쉬워 보면은 토끼 똥그 되게 엄청 작잖아요 그거 그냥 만져도 되게 내 입장에서는 아 말을 그렇게 알아듣지는 못하죠 약간 뭐랄까 이름 부르면은 오는 수준? 그 정도면 돼 근데 파충류는 전혀 그렇지 가 않거든 내가 여태까지 먹어 걸로 봐서는 기계 막 엄청 큰뭐 코도모도 마뱀 이런 애들 말고는 이름 알아듣는 걸본 적이 없어 유튜브 같은 데서 근데 토끼도 막 부르면은 알아듣고 새도 앵무새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다 알아들 건 알아듣거든요. 파충류는 소름이야. <웃음> 파충류는 뭔가 좀막그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수집 같아. 수집. 음. 토끼 키워 보셨어요? 파충류는 막 보듬고 막 그렇진 않잖아 서로 온정을 나누진 않잖아 근데 토끼나 새같은 경우에 보면은 서로 막 나한테 와서 막 밥달라고 막 쪼르고 막 그럴 수 있다고 약간 그렇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나마 파충류는 그냥 지가 이게, 키우기도 힘들어, 힘들죠? 파충류는? 그, 온실, 그거, 만들어줘야 되고. 사육장 비슷한 곳에서, 아. 토끼는 그냥, 뛰어놀게 해도 되더라고요. 집안에서. 음, 그러면은 못 느끼지. 그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들 키우더라고 막 똥도 짧깐해가지고 새보다 그게 더 쉬운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새는 그그 그 있잖아요 새들 그 뭐더라 새들은 그게 있잖아요 그 똥구멍이 하나라서 배변 기구 이거 왜 외설 아닌데 무, 무슨 외 외변 외변 뭐시기? 걔는 똥오줌이 한 번에 탁튀어나와보다 보니까 야, 설사처럼 나온다고 그게 아무데나 싸거든 <웃음> 그래서 토끼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싸질러도 그냥 내가 손으로 그냥 딱 집어가지고 그냥 버리면 그만인데 아니면 그걸 또 먹어 토끼들이 먹어야 개끔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똥을 먹거든요 그래서 토끼가 정말 좋은거 같아 음. 아무튼 오늘 영상일기 작은 주제로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은 영상 안보.. 안보거든 <웃음> 아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만 어... 아 방송은 끄지 말까? 음.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녹화 Let go.